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5회 복귀 방송입니다. 1025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대분류 로또용지 분석 목요일날은 세수 중 1에서 이수를 방송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25회 대분류 복귀 방송입니다. 어... 1그룹 2그룹 3그룹 3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이월 어, 2월, 1그룹에서는 2월수 9가 나왔고요또 20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수에서는 어, 8이 나왔죠 그래서 3수가 나왔어요 어, 2그룹에서는 기타에서 25, 29, 33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어, 2중복과 3중복이 전멸을 했네요. 그럼 다음 의차이는 여기가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어, 3그룹에서는, 어, 보너스 볼 7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분류 복귀, 어, 복귀는, 대분류는, 어, 성공을 했고요 이거는 뭐 거의 100% 적중하죠. 어, 1025회에는, 어,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어, 두 가지 어, 우선 먼저 수동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어려운 이유는 어, 당첨 번호 7수 중에서 다섯 어, 수가 규칙수 또는 약수에서 다출해 버렸어요. 어, 8번, 9번은 규칙수죠. 8번은 어, 지금 어, 좌측 대각선으로 4연속. 이제 이번 8이 나와으면 5연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다음 에차로 가면 이제 7이 또 이제 해당수가 될 텐데요. 어, 그 규칙수가 나왔고요 어, 구독 규칙수죠. 그 다음에 약수가 또 나왔습니다. 약수 20, 29, 33은 어, 그 자료상 상당히 약해 보였는데 이게 나왔어요. 어, 이렇게 되면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맞추기가 어렵죠.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수까지 다 가져가려고, 45수를 다 가져가려면 돈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다섯 개가 그냥 쏟아져 나와버리면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위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실제로 1025회에는 수동은 한 명도 안 나왔네요 그리고 자동에서만 네명 나와서 1등 어, 그, 당첨금이 60, 61억이던가요? 어, 당첨금도 상당히, 어, 크죠? 커졌죠? 어, 수동이 한 명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회차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어, 그렇다고 45수를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어, 이런 회차는 뭐, 어, 그냥 미련 없이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다음 회차를 좀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이런 해차가 있는가 하면 또, 어, 웬만하게 나오는 해차가 있고, 어, 이번 1025회에는 마치, 어, 로또 추첨 기기가 이 바뀐 것처럼, 어, 크게 흔들렸어요. 어, 그 당첨번호는 낙수도, 낙수로 봐도 2월수하고 1락하고 9락, 그 다음에, 아, 콜드수 어, 이렇게 나왔죠. 1락에서 낙수 2에서부터 낙수 8까지가 다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어, 이례적인, 어, 번호죠.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죠, 가끔. 그래서, 이번, 1025회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이런 회차는 그냥 미련을, 미련 없이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 아쉬워 하면 뭐,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이 수들을 다섯 수를 다 약수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는 7 좌대각선인데요. 여기가 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25를 빼놓고 보면 5연멸인데, 이래서부터 1024회까지 6연멸이 딱두번 밖에 없었고, 그 6연멸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아 유견별은 할 어,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이 돼서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25를 빼놨는데 어, 또 뭐냐면 어, 그 이걸 사용할 때는 25까지 끼워서 하시라고 그랬죠. 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첨 번호가 어, 7번하고 어, 25번이 나왔습니다. 7번 보너스 보라고 25. 실당분 25가 나왔죠 아 우측에서도 보너스 볼 7이 나왔습니다 25를 빼, 빼, 빼지 빼빼 말고 그대로 놓고 보시라 했죠 이건 근거 단지 근거를 알려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다음은 로,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아욱한 분석이었죠 아욱한 분석 두 구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첫 번째 구역에서는 29가 나왔고요 두번째 거는 33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번째입니다. 끝수 분석이었죠. 3 7끝수가 현재 3연멸인데 1에서부터 1024회까지 3연멸이 딱네번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타이기록이라서 출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급수에서는 보너스불 하나가 나왔고요 3급수에서는 33이 출했습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인수와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인수 두 그룹을 합쳐놓은 거죠 합쳐놓으면 현재 4연멸중인데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사연멸이 6번 딱 6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이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출항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어, 보너스 불 7하고 또 7단 번 음, 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두 개가 나왔죠 다음은 아,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아 불주변수죠. 이건 출연 확률이 높아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불주변수가 출연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어, 보너스볼 7번하고 어, 실장 번3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로또 용지 아저 저, 유튜 유튜브 방송 로또 용지 분석은 다섯 개를 올려드렸어요. 그다음에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세수 중 1에서 2수입니다. 어, 12, 3 1 34였고요. 원본은 이랬는데, 어, 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어, 지난 해차에는 어, 회귀 분석이 회계 분석 자료가 숫자가 대상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 그래서 어, 그 그걸 안 올려드리고 특정 그룹 중복수를 뽑아서 올려드렸는데, 중국서에서 뽑았는데, 아 어, 그게 전멸을 했네요. 그래서 전멸을 했습니다.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이 별난카페가 가진 자료들이 어, 상당히 많이 오류가 났어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그 약수 규칙수와 약수에서 주로 추출을 하는 바람에, 어 자료가 상당히 오류가 났습니다. 아또뿐만 어, 뿐만 아니라 일락에서 불락까지가아 팔락까지가 다 전멸을 해버렸죠. 어, 그래서 어그좀 기이한 현상이 있어서 이럴 때는 수동으로 하는 분들은 어 아주 성적이 좀 상당히 저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뭐 그거는 어그 분석하는 분들이 분석하는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 이와 같이 예상치 않은 번호가 튕겨져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 또, 그리고, 어, 매주, 매주, 그, 필출 삼수클럽, 어, 로또헌터, 어, 거기 자료도, 어, 올라온 자료도 복귀를 해드리는데, 이번 이차에는 어, 저희 연구원들 3명이 올린 자료가 모두 다 오르났습니다. 그래서, 어, 뭐, 복귀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전멸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어, 이번에 나온 번호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필출 삼스 크롭 연구원들뿐만이 아니고 각 사이트에서 올린 자료들이 대개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 나올 만한 자료 번호들이 안 나오고 뜻밖의 번호들이 튕겨져 나와서 그 상당히 아예 그 당첨 부 수동으로는 당첨자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 일부 사이트에서 여섯 수 추출해가지고 막 보내, 보내주잖아요. 구,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신청자들한테. 어, 그렇게 한 분들도, 그렇게 한, 그렇게 받은 분들도 다 많이 오류가, 어, 당첨번호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몇개 뽑아내는 그 속에 이 약수와 규칙수를 다 뽑아냈을 테니까 그빈 깡통 가지고 그냥 막 돌려서, 어, 그 뿌렸겠죠. 음, 그래서 당첨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와나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우리 필출삼수크롭에는 연구원이 저까지 3명이지만 3명 자료가 다 오류가 났어요. 3명 자료가. 그걸 로볼때 다른 사이트들도 다 그랬을 것, 많이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출삼수크롭은 이번 회차에 모두 다 전멸했기 때문에 복귀를 생략하고요. 자 여기까지로 오늘 복귀 방송은 마치겠습니다.